자 명상에 들겠습니다. 2분 집중 명상합니다. 어, 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헌신과 사랑과 이해와 겸허함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따뜻함인지 거기에 섞여 있는 나의 어떤 욕망과 욕구와 감정과 그로 인해서 냄새 나는 부분들을 안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하나하나 항목별로 정리한 이후에 명상에 드셔도 좋고요. 이분 동안 그저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만 바라보면서 집중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음, 음.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깊게 들어가도록 기다립니다.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쉽니다. 고요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자, 요가 스트라 읽어드리는 동안 계속 집중해서 명상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